사랑, 재능있는 소년, 김치의 소녀들 김종민 대시 황미나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황미나 기상캐스터와 공개연애 중인 김종민은 건대 커먼그라운드 먹방 데이트에 어궁합을 보기 위해 들린 역술가에게 하늘이 점지해 준천생연분 운명이라는 궁합을 받았다. 첫 만남부터 오늘 일을 임을 공식 선언했던 두 사람. 은 데이트 마다 달달함을 풍기며 보는 이들의 설렘을 유발했다. 방송 이후 두 사람의 데이트 장소는 실검을 오르내릴 만큼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. 한편 연애에 맞은 싱글 남자 스타들이 직접 꼽은 이 상향과 사랑을 찾아간다는 프로그램이다. 자여진 대본이나 데이트 코스 없이 출연자들이 직접 준비한 데이트와 연애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한다. 또 김종민은 황미나에게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을 받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여자, 신뢰감 있는 것 중요하다며 황미나를 염두해둔 듯한 발언을 했다. 황미나는 연애한 한지 얼마나 됐나라고 물었고, 김종민은 사실 중간에 섬도 있었다고 솔직하게고 백한 뒤 연애는 최소한 1년은 넘어야 한다며 자신의 연애관을 드러내며 황미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모 습을 보였다. 황미나는 방송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종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샵사인 황미나랑 오늘부터 1일 샵사인 종민아 컵. 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멘트를 남겼다. 김종민은 황민아에게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알수 있는 것 같다. 아직 못 해본 게 많아 아쉽다. 조금 더 만나 보고 싶다. 나랑 사계절 만날래. 라고 고. 백했고 이에 황미나는 바로 동의한다 라고 답해 로맨틱. 한 분위기를 연출했다.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. 김종민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듣고 싶다는 황미나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라며 괜니 내가 상처가 되면 안 되니까 라고 답하자 황미나가 자 신에게 상처될 말이 뭐냐며 오름을 터뜨린 것 당황한 김종민은 황미나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이내 황미 나의 손을 잡은 채 자신이 표현이 서툴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전했다. 김종민 황미나 커플의 연애기간이 1년 더 연장했다.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에 많은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. 황민아가 오기 전 김종민은 리허설까지 해보며 만반해준 비를 했다. 그러나 네트워크 오류로 에마어 실수가 이어졌고 김종민은 박자와 음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. 황민아는 그런 김종민을 보면서 도와주려 했고 또 박자를 맞춰주고 함께 입을 모아 김종민, 황미나는 현재 TV 조선 연애 리얼리티 연애를 맛 1호 커플로 출연 중이다.